이게맨 로블록스! 리아야. 네. 우리 커플티암 어? 나는 왜커플티안 깨줘? 우리, 우리, 는 커플티야. 어? 잠깐만, 우후. 내가 빠지면 은 그림이 어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나 리아랑 같은 옷 입으려고 이렇게 입고 온 건데 너까지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해? 리아는 내 거야! 무슨 소리야! <웃음> 저거 지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리... 제가 잘생기고 조금... 귀여운 건 알고 리오야. 있으면... 리호야! 어? 리오야. 알았어 그럼 리아 너 가져 어? <웃음> 아니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가지는 말라 하세요? 우리 그냥 커플해! 그러면 어쨌든 얘들아 오늘 우리 여기 데이트하러 왔잖아 알지, 세 여기, 명이서 여기가 바로 그 무서운 공포의 놀이동산이래 음. 가자 가자 진짜. 이거 어, 해화이 아니야 이거? 그러게 뭐지? 사악한 버려진 아닐까? 카니발에 갇혀있습니다 뭐? 아, 우리 놀이동산에 갇혔대. 어, 우리 놀이동산에 갇힌 거야? 어, 갈 수가 없는데. 병, 병, 아, 이거, 아. 병, 병, 병. 아들아, 기차 타자. 이거 설마 타는 건가? 응. 음. 탔지는데? 어? 음, 뭐지? 여기 버려진 카니발인데 될 리가 없잖아. 어, 어, 그렇구나. 걸어가야 돼? 어, <웃음> 오, 뭐야? 무서워. 여기 버려진 놀이공산 그런 건가 봐? 오. 우우 영화 오. 조심해! 요요요요요. 얘들아! 뭐 어핑 어풍선이다 영화에 요요요. 나오는 그 여유 아래 봐봐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야 무슨 이빨 갖고 만 거야봐도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, 아이스크림이, 아이스크림이 어딨어 아이스크림이 어딨냐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저거 뭐야 이거 빠지면은 이 풍선 터지는 거 아니냐? 아, 애들아!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지렁이 같은 거에 잡아먹혔다. 이게 뭐? 오? 오? 보일러룸이래. 뜨거운 불이 나온다. 보일러룸이 <웃음> 정말 좋은데. 아, 리아, 리아 불에 한번 탔나봐. 까매, 리아가 얼굴이. 뭔 소리야? 그래? <웃음> 원래 까맸나? <웃음> 오, 어째. 어, 저, 조심 조심 아, 진짜 좀 스릴 있고 재미, 재밌다? 미어 인근이 조금 어려워 어, 저 앞에 손이 있어 뭐야? 저거? 이제 저거 잡아서 데려가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히는 거야 아 어, 그렇구나 그럼 어. 좋은 거 아니야? 오케이. 아니 난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와손 조심해 오케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 손에 잡히는 사람이 리아랑 뽀뽀하는거다? 어? 잡혔다 맥락이 무섭게 잡혔다 가자 미호야 무섭다 나 너무 긴장되잖아 절대 밑에 쳐다보지마 우와 여기 음악을 아주 멋있게 틀어준다 왜 꽃판이 굉장히 매력적이야? 그래? 음악을 그렇게 멋있는 멋있게 틀어주는 놀이공원이라고우야 어. 어. 놀이공원에 갇힌거야 어 뭐야! 야 <웃음> 레코드판이 아 n y I give, sir. Go to Niguma. Go to Ginaga. Oh, so. Oh, children, they a 아 e there. Oh, they are piled i 미아야. 나. 어 이거 뭐 위에 뭐야? 어 무서워. 오. 구독. 미야너 어디야? 빨리 와. 미어야, 어디야? 나 가고 그러니까. no. <과도 접속. constitutional>. <whistle> <w> 있어.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어 살려주세요. 어 살려주세요. 아 살려주세요. 아 진짜로. 한번 하 잘못했어요. 아잘못어요어어어 어. 어 제발 제제제제제 하다아혔다 <웃음> 아,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빨리 빨리 빨리 가 너, 아, 살리자, 살리자, 살리자, 살리자, 살리자, 살리자. 어! 아살려살려살려살려관람차 어. 타야 돼요 살려살세살려살려 빙글빙글 돌래가 얘들아 이거 진짜 찌릴 있다 저 광대 아저씨 <웃음> 저 광대 아. 아저씨 무서워 아, 깜짝 놀랐네 오 뭐야? 얘들아 이게 뭐야 위는 또?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거기서 <웃음> 내려야 돼 점프 자듣고오 이거 밑에 오. 쳐다보면은 오. 광대 아저씨 우리 계속 쳐다보고있는거 뭐야 광대 아저씨가 우리 지켜보고 있다 <웃음> 지켜보고 <웃음> 어, 있어 우리 어, 떨어지게와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어 스위트해 오 어? 어? 어, 어, 어? 소리, 소리 깹다 네가 방에 낀거 아니지? 낀거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. 와 이거 자 이로 드어자 이로 드어 탑승. 잘못 탑승한 것 같은데 너네. 아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옥으로 가는.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지. 야야야야야야야. 오. 오 내려 내려. 쫄깃하네 좀. 오, 오! 진짜 무서움. 오! 와 진짜 무서움. 오! 와! 야 이거 진짜 무섭다. 광대아저씨 진짜 와! 준비. 야, 광대아저씨 준비 잘 하셨는데? 얘들아, 그거 알아? 나 사실 이 게임 현실했어. 아, 그래?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, 현실하면? 스피드 어, 올려. 빨리기 아! <웃음> 진짜 잘한다, 너. 앙! 지금이다 어, 어, 어, 어, 어, 쫄깃해. 리아, 리아 그거 맞아지면 얼굴 잘생겨짐. 성공되거든. <레기> 왜 틀어? 성공수도 <웃음> <Olive> <필요한 웃음> 됐다. A few moments later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드디어, 드디어 볼수 있는 건가? 오, <웃음> 됐다. 오, 잘생겼다. 잘생겼다, 어, 됐다. 어, 잘생겼다. 얼굴 봐봐, 얼굴 봐봐. <봬> 오, 빠 와. 우. 우. 어, 여기 어, 악마의 포털이 있어. 이 안에. 악마의 곁털이다. 악마의 곁털? 근데 이거 우리 공원 맞냐? 시원하냐? 시옥인데. <봐밤> 잠깐만. <봐바> 미호 좀 뭔가 이상한데. 미호 핵 쓰는데 핵? 나 핵쟁이야. <봐바> 어. 불 조심해, 불 조심해. 어, 못 깨겠어. 와, 아놀랬다 오, 야야 좀 많이 뜨거워졌다, 그치 우리 관계도. 야야, 너만 보면 몸이 뜨거워져. 이것 때문일니까수 고. <웃음> 어 왔다. 근데 리아는 어디 있어? 아어 그, 리아 저기 있다. 글쎄 <웃음> 멀리 음, 보이는 거나 음, 같은 거. 야 너는 항상 꼴등이구나. 음, 음, 어. 음, 살짝 보였던 거 같기도 하고. 어 미쳤어, 미쳤어 작년에 보면 올 때. 아 진짜 시끄럽게 오네. 아. 왔다 왔다 왔다. 무슨 다리에 오토바이네 다리가. <웃음> 잘생긴 김리야. 어 뭐야 이거? 2단 점프 버프를 받았어? 오, 오, 애들아. 가자. <웃음> <웃음> 유튜브 미종, 미종. 어, 어, 어, 날라버리는 거지? 뭐야? 여기 또 어디야? 애들 여기 썸네일 각이야. 이리로 와봐. <웃음> 너, 나 들어가졌어. <웃음> 들어갔니? <웃음> 아쉽게도 손 내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찍어버리는 걸로 리아 <웃음> 없이 리아 니아 없는 리아오아는 합성하면 되지 <웃음> 맞다 이 어디야 어? 이게 공포 오! 어! 오! 어! 어, 점점 공간이, 좁아져 공간이 일그러져 오! 어, 공간? 어, 공간이 되게 이상해 어? 착시현상 어? 아니, 이거 좀 어려운데? 정면 보면서가 정면 보면서. 정면 보면서. 흡흡흡흡 흡, 흡, 흡, 흡. 공간이 좀 어, 이상해지는 어, 걸지도. 공간이 점점. 아. <웃음> 어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숨 참는다. 끝까지. 얼마 안 남았다. 빠 <웃음> 오. 뭐야? 아들아 이거 거울의 방 같은 건가봐. 덫을 조심해. 음. 어? <웃음> 아 점프해서 가야 되나 저기? 주기? 저기 옆으로 가야 되나 보다. 덫을 조심하세요. 조심해. 조심해 캐스터네이치가 준비 중이야. <웃음> a few minutes later. Okay. What's t h a h a t What? w h t 어가야겠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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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. 아, 자 간다. 지금이다. 있다. 아. <웃음> 오, 여기 또 어디람? 어, 드디어 나가는 곳 같은 건가? 오, 응. 들아나 롤러코스터 샀어. 잘 지내. 나 혼자 나간다. 우리도 나갈 거야. 시가! 거떨어질때짜리 타지. 짜리꽉 짜릿! 잡아! 대단꽉 잡아! 떨어진다. 올라간다! 오! 마지막이 대박이야. 오! 탈출했다! 탈출한 건가요 여러분들 이거? 탈출했다 얘들아! 나도 탈출! 드디어 탈출했습니다! 이념은! <목소리>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목소리> 안녕, 안녕! 뿅! 와요 띵 <목소리> 안녕